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자금출처 등소명자료만 15개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징조인지 중간이 안 됩니다. 어제도 어느 투자 전문가를 만났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액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출지자 등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금출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차명재산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명의신탁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예는 주식 명의신탁하고요, 부동산 명의신탁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요, 증여세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증예서로 하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됩니다 둘다 조사의 비 목적이 없으면 강경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면요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줄임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무상 사례를 보면요 통상 사이비 종교단체 많이 존재합니다 교주가 신도 이름으로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경우 외에도 일반 개인들도 빛이모달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절세 탈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가는 그명의신탁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토지가액의 130%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실소유자하고 형식상 소유자인 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라는 것을 적출하면요 이에 따라서 과세체분하고 세무조사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거의 대부분 그 자료에 따라서 과징금을 보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해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과연 실질 소유자와 차명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를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로 판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라면, 오, 실질 소유자가 달리 있구나. 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금 출처는요, 등기 명의자의 예금 계좌 등을 확인해 보면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그 여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라는 것은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돈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세법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에 쉽게 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 대표이사 소유로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오, 전체 부동산 취득대금의 30% 밖에 안 된다. 그, 그 그에 반해서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70%나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법인의, 어, 법인이 대부분의 취득 자금을 부담했다. 라고 이렇게 외견상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재무제표 상에는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있습니다그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총 취득자금의 35%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매도인에게 부담한 그 금액은요. 취득자금의 65%에 달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이 계좌에서 나간 금액은 총 취득자금의 35%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도 대표이사 개인 것이 아니고 법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봐야 하느냐. 그런데 세무서장은 그냥 법인의 소유로 보고 부의 자산으로 입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해서 성금산입을 일부 해주는 식으로 과세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무조사 시이 세무조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세무조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피곤했던 거죠 지자체장은 이런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 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수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야 할까요 불복을 포기하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부터 좀더 일찍 방법을 강구했다면 해결의 여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부의자산 누락으로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을 했지만요. 법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부의자산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과세 처분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래로 막을 것 오미로 막는 식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제기해서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해야 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에피 목적이 없으니 감경해 달라는 주장도 아울러 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와서 이제와서 병신탁이 아니다 주장하면 판사가 잘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무공무원이 판단한 것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본인의 자존심도 있을 건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 세무공무원이 알아서 잘했겠지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판사람은 운이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 처분에 대해 벌복을 포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번더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또 따로 있고 조세 전문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